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에 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밀키스와 블루레버네이드를 마셔볼거에요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음료수 조합이네요 문은비님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한류스타는 다름아닌 밀키스라고 하네요 1990년대 한국에서 밀키스냐 안바사냐 논쟁이 있을 때부터 일찍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떡떡! 그동안 약 4억 캔이 넘게 파셨다고 하니 이쯤 되면 한국보다 러시아에서 더잘 나간 건가 싶을 정도라고 하네요. 실제로 러시아판 밀키스는 특별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밀키스가 탄산의 조합에 그쳤다면 러시아는 2003년부터 딸기와 오렌지 등 러시아인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 맛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기를 끌어서인지 망고, 멜론, 복숭아, 파인애플까지 10종류가 넘는 밀키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륜 레몬의이드와 밀키스를 원세트 보겠습니다. 자! 정말 기막힌 조합이에요 정말 맛있는 조합이네요 음.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었어요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조합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